와! 원자가 다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보여. 땡땡창자가 여기서 뭐 해? 쉬, 나 지금 저작권 공부 중이야. <웃음> 에이, 네가 무슨 공부를 해? 농 담도 참! <웃음> 에이, 나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 그랬죠요. 사고 치는 법 공부. <웃음> 너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 뭔지 알아? 난 알거든. 그러는 넌 공중송신권이 뭔지 알아? 창작이 너 아직 모르는구나? 넌 알만한 애가 왜 그래? 축구 중계는 개인 방송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누왜 니가 뭘 알아! 그러는 넌 나보다 뭘다 하는데?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해보자는 거다. 뭐 철래? 야, 야, 이게 진짜 이러기야! 너태가 여태까지 얼마나 잡아주지 너네 명색이 요정인데 치고 받고 싸우면 되겠어? 어, 싸우지들 마 정당하게 저작권 퀴즈 배틀로 딱 끝내 저작권, 저작권 퀴즈, 퀴즈 배틀이요? 난 이제 더 이상 나는 위에 들러리가 아니야 흥! 창작이 넌 아직 멀었어 저작권 위원회 마스코트의 자존심을 내건 시간! 창작이와 나눔이의 저작권 퀴즈 배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MC 임봄입니다. 본격적인 퀴즈에 돌입하기 전에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창작이를 걷어 키우다시피 한 거, 창작이라는 이름값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에헤이 불필요한 감정 싸움 넣어두고 지금부터는 퀴즈 배틀로만 겨뤄보자고요 자신의 이름을 먼저 구호로 외치는 분께 기회가 먼저 제공되고요 모든 문제에는 O와 X로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하면서 저작 인격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내용에도 서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나누미, 나누미. 네 비디오 판독 결과 상자기가 더 빨랐어요 정답은 5! 저작 인격권은 애초부터 양도가 안돼요 빙동대 정답입니다 예이! 나눔이 보고 있냐 아쉽다 나도 알았는데 두 번째 문제 내가 직접 연주한 음원을 너튜브에 올리려고 한다 내가 직접 연주한 것이니. 원곡자의 허락 없이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나눔! 나눔! 나눔이요! 나눔이! 네, 부호를 외쳐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회는 나눔이에게로 갑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렀어도 작곡가 작사가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정답입니다. 넌 나한테 안 된다니. 정작이 나둠 나둠 나둠 나둠 아니 이렇게 해서 진짜 끝이 안 나잖아요 아니 두분다 저작권 지식은 마스터 한것 같은데 서로 좀 화해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나 집에 좀 가자 정작... 정적... 먼저 말할게요 이제 창작이랑 사이좋게 저작권을 알릴게요 저도저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만! 그만! <웃음> 아 이거였어? 이건 나도 몰랐네 <웃음> 같이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 <웃음> 그렇게 창작이와 나눔이는 둘도 없는 저작권 스터디 친구가 되었답니다.